주어 동사 이렇게 이런 어투면 어떻게 넣는다 했어? 이렇게 물고 나물수면 된다 했지? 이렇게 동사 주어 응, 이게 둘치나 했어. <웃음> <웃음> 어, 오 이제 헤드 스텐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라. 결정에 이거 이거잖아요. 여기 아, 여기가 둘치가 된 거야 이거. 아 이거 바이런 프로그램 주어라 이게 주어라는 거죠요 여기가 동사잖아요. 이거 캔하고 뭐가 오버라이드 무효화하다. 무효화. 요아, 근데 이런 도치가, 문법적 도치가 왜 일어나느냐, 이건 보려고 그러는 거야. 신세계. 문법적 도치가 왜 일어나냐고, 왜, 왜, 왜. 응?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문법적 도치. 자, 잘 봐. 앞에 긍정문이 나오고, 긍정문이 나오고, 동사, 동사, 용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웃음> 이게 무슨 뜻일 거야? 긍정문 나온다니까? 긍정문이. 이거 역시 또하니 부정문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부정문이 나오게 되면 쓸수 있는 게 neither 또는 nor가 나올 수 있어요. nor. neither나 nor 다음 역시 동사죠 근데 주, 중요한 거는 여기는 부정문이다라는 거요 부정문이다. 부정군이 어, 음. 부정문 안에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찾아봐야 돼. 음. 찬산인 거 같네. 다 나. 어, 니더 어, 나왔어 니더, 니더. 만약 여기 이게 없었어, 수어 나와야 돼. 이거 봐. 어, 오케이. 역시 또 아니라는 뜻이구요. 자, 이제 이들어가거든 뭐야? 저스테디가 나왔어요. 저스테디의 뜻은 두 가지로 갑니다. 막 머무할 때 시간부사절. 두 번째 마치 머무는 것과 똑같이 양태부사절. 뭐야? 때는 아니겠죠. 양태가. 시간 양태가 있는데. 그 아니고 여기는 양태 부사장 쓰여서 마치 뭐 먹고 하는 것과 똑같이 즉, tv 프로그램이 tv 프로그램이 자 아이디어 동사 아니니까 묶어야지 feature, f e t u r e 동사 수수이면 feature가 무슨 뜻이야 뭐 무슨 특집으로 하다자뭐야신절함과그 다음에 뭐야 헌신 이런 걸 특집으로 하는 이런 걸 특집으로 하는 요거 꾸며주는 거야 주어를 꾸며주는 거야 물론 이 사이는 관계된인사부수비택용 사장님한테 보겠죠 어 아우 그 복수니까 TV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친절함 다정함과 헌신을특집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뭐할수 없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죠. 컴펜세이트 포함이요. 무엇을 보충하다 또는 무엇을 상계하다 이런 뜻이죠. 어, 흔히 이제 과실 상계라고 얘기해요. 교통사고 났을 때 이제 얘가 80% 과실이 있으면 그리고 나머지 20%는 어 상대방한테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 과실 상계라고 얘기합니다. 서서 보충해 주는 거야. 베개 맞추는 거야. 어? 양쪽이 응. 오류면 뭐두달에한번털 그래서 브로잉업이니까 성장하는 거 잘하는 거야. 어디서 잘하냐면 무루털아 이게 야만스러워. 짐승같은. 어? 이런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과정에서 잘하는 아버지가 맨날 좋아가지고 다 깨는 거죠. 막. 깨고 뭐 패고 뭐, 이런 오. 이런 어.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과정에서 성경하는 것을 뭐 호칭할 수 <웃음> 없는 것과 똑같이 아무리 t v 에서 좋은 교양 프로그램 틀어주면 뭐하냐고요? t v 를 보면서 자정에서자 아이들이 그거 무슨 교화가 <웃음> 한방돼 안 된다는 얘기한 거야. 알겠지? 어, 상기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똑같이 리더 나오네 리더 나오면서 또한이라고 하면 돼요. 역시 또한이라고 얘기했잖아. 또한 폭력적인 프로그램 너이라고 나와. 폭력적인 프로그램 논. 그런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 응. 아이들이 폭력 프로그램 하나 봤다고 해가지고 같이 폭력적으로 변하니? 어, 그럴 수 있는. 그럴, <웃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웃음> 어, 폭력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무효할, 무효할 수 없다는 얘기야. 뭘 무효화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거 뭐? 데스니스, 데스스가 뭐야? 품이, 품이. 품이 있는 그녀. 품이. 점잖는 그다음에 굿매너 알겠죠? 굿매너 어디에서 이런 가정? 어떤 가정? 요 꾸며주잖아요. 또. 이러한 특성들이 여기서 이러한 속성들 특성들은 뭘가 있기까? 아, 복수네 복순 개념이니까 이거네. 네, 네, 프로세 개념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 저런 특성들, 품이라든가 아니면 어, 훌륭한 예의범들 같은 이런 속성들이 어떻게 하는 끊임없이 모양 뭐 가치를 두는 그리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가정이에요. 실천되어요. 그런 과정에서의 이런 품위와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응? 풍력 프로그램 몇개 본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니까. 됐죠? 이거를 이제, 이제 내가 한 걸로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마치 모범과 똑같이. TV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특집으로 하는. 진저럼거뭐를원시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상기할 수 없는. 또는 보충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그렇죠? 뭐 잘하라는 거에 대한. 뭘 잘하나? 이런. 잔인한 고 어, 폭력적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써놓고 싹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한 개를 맞춰서 써보란 말이야. 어? 그러면 영작 훈련이 되니까 시간 낭비를 덜할수 있지. 따로따로 따로 공부하지 말고 그냥 직접 체크하면서 바로 영작 관리.